20년 된 그래픽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색보정하는 튜토리얼 하나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러럿 하나 던져주면서 너도 할수 있어 로그로 찍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 정말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웃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이제 UX, 유저 익스피어리언스 이걸 얘기하면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이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걸다 설명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을 만드시는 입장이고 그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어떤 유저 익스피어리언스 UX의 개념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찍는 영상을 누가 보느냐 이 타겟층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타겟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컨텐츠는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쓰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뭐 색감, 뭐 연출 방식, 그 다음에 뭐 배경, 음악 등등 해가지고 뭐 등장 인물 다 달라지게 되는데 어 주말에 보는 예능이나 아니면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캐논으로 나오는 색감들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뭐 다른 카메라로 그런 색감을 낼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려면 또 시간이 들어가고 어떤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므로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 그냥 만 편하게 캐논으로 찍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몸도 마음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의 뭐 고맙다는 댓글 그리고 뭐 응원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늘어가는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많은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구독자 식구분들을 위해서 어,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까 합니다 제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뭐 새로운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느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들어가 보거든요 들어가보면 어, 제 구독자 분들의 대부분은 뭐 초보 유튜버 이시거나 아니면 어뭐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유튜버가 되고 싶은 분들 인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신 것 같습니다 뭐 각자 뭐 비즈니스적인 목적 혹은 뭐 가족을 잘 촬영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시죠 어, 아직은 저도 뭐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어, 그런 영상 제작자 입장과 또 15년차 또 사업가 입장의 두가지 측면에서 어, 여러분의 올리신 영상의 색감에 대해서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미천하지만 이제까지 제가 배운 선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만드신 영상에 대한 색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맞고 틀리다 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판단하는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이기도 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는 아,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좀좀 예, 예, 좀 욕먹을 각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올해로 제 마흔 인데요 저는 20살이 될 무렵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디자인을 계속 해왔습니다. 뭐 사회생활의 시작이 디자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회사를 들어가든 제가 또 회사를 경영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 강점이 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색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 다음에 타이프그래픽, 모션그래픽에 대해서는 어 뭐, 뭐 이걸로 직업을 삼아도 될 만큼의 기반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들어가서 색상이라는 것을 공부한 다음에 아,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래픽보다는 아, 정말 너무 많은 변수가 이 변수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분야 되게 생소했던 것 같아요 뭐 속된 말듣보잡이지만 그래도 경력이 깡패라고 아, 20년 된 그래픽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색보정하는 튜토리얼 하나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럿 하나 던져주면서 너도 할수 있어 로그로 찍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 정말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유감스러운 이기도 합니다 아, 가능한 현실적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뭐 과감 없이 알려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팩트만 얘기해 드리면 안되는 사람은 정말 죽어도 안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그 이상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드린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물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 영상을 찍는 것과 영상미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절대적으로 다른 영역이고요. 그리고 컬러 그레이딩은 영상에 속하는 게 아니라 영상미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즉 논리적 영역이 아니라 예술적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잘쓰련던 환경에서 최적화된 프리셋과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워크플로우가 있다면 뭐 여러분들도 뭐 전문가 못지않은 멋진 영상을 쉽고 되게 빠르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정된 공간을 벗어난다면 또 이야기는 좀 틀려져요 뭐 공간과 시간 그리고 경험 그리고 그 틈을 메워 줄 여러분의 장비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수정 결과물은 들쑥 날쑥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게 현실이죠 그 전문가와 아마 좋어의 차이고 전문가들이 먹고 사는 이유기도 하죠 이제 가끔씩 뭐 또할수 있다는 믿음 이 하나만으로 뭐 비싼 카메라 또 비싼 렌즈 이런 걸 구매를 하시고 색보정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은 뭐 컬러 컬렉션과 컬러 그레이딩을 또 많은 시간을 투자 하셔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어떤 결과물은 최초의 원본보다 못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사진만 찍던 분들의 영상을 보다 보면은 최초의 영상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전문가스럽게 플랫하게 찍는데 결과적으로 다들 이제 색감에 대해서 다시 원본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실제로 되게 많이 봐요. 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의 낭비인데요. 어, 이것은요, 제 스스로의, 한 1년 전쯤에 제 스스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뭐, 지금도 가끔씩 그렇긴 하지만. 물론부터 <웃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영상 관련 유튜브가 아니라면, 음, 그렇게 찍어야 될 이유, 그렇게 보정을 해야 될 이유는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 차라리 상대적으로 여러분의 최종 결과물을 좀더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컷 편집, 그리고 사운드, 그리고 자막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어, 제가 휴대폰과 캐논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단순히 뭐 캐논과 스마트폰이 쓰기 편해서는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감의 캐논과 적어도 주간에는 어, 진짜 매우 훌륭한 결과물을 뽑아내주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의 한정된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죠 뭐 경제적인 이유죠 이거는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면 그 렌즈 교환식 카메라, 여기서는 미러리스 지향하겠습니다 이런 미러리스가 필요하겠죠?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고 또 쓸만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것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이란 부분인데요. 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뭐 사진과 영상 유튜버가 아니라면 말이죠 지금 영상들은 또한 그이딩 없이 기본 촬영 모드로 지금 무보정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색과 느낌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컨텐츠에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때는 컬러에 대해서 좀더심도 있게 공부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보통의 유튜버라면 이 정도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실은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노출조차도 처음부터 무리해서 배우시기보다는 영상과 카메라에 대해 좀더 친해지면서 필요에 의해서 배우셔도 실은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수학적으로 배우기보다는 뭐 그게 더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멀리 돌아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드신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좀 빨리 이끌어내고 싶다면 카메라나 아니면 색감 이런 부분보다는 그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삼는 그런 타겟층, 타겟층에 대한 여러분들의 영상의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모바일 플랫폼에서 시작화가 되어 있는지, 혹은 뭐 자막 크기, 잘 작성하신 스크립트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드는 것들이 없는지, 쓰신 효과들이 적절한지, 마지막 시청자들이 불편한 게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 건강상의 문제로, 그건 다음으로 좀미뤄야될것같고요 하지만 제가 뭐장님이 되는 그 날까지 아재 감성으로 어, 높았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이렇게 전달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75분의 소중한 저의 구독자 가족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제 유튜브 제작 꼭 필요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어, 구독과 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예 아이들, 영상 찍는 카메라 첫번째 자료를 뭐, 뭐 이용하세요 하세요. 아 저는 이제 원래 직업이 영상 찍는 사람이라서요 어... 촬영이 11시 다되었네요 네. 촬영이 끝났습니다. 유튜브 영상 어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고는 뭐 영감을 줄수 있는 정말 임팩트가 있는 그 가능한 긍정적인 임팩트가 있는 그런 영상물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전에 했던 사람들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나영석 PD님이나 이런 피디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피디님들이 어떤 제작물 아니면 기획한 것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뭔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뭔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내용들을 그분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것들입니다 유명한 피디님들이 하신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컨텐츠를 바라보게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동질감 혹은 정말 동질감 못 느낀다면 적어도 이질감은 느끼지가 않아요 스페인의 어떤 모르는 시골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음식을 팔고 뭘 하지만 거기 안에서는 뭔가의 따뜻한 한국 사람만의 뭔가 따뜻한 어떤 감정선을 실어낼 수 있었던 그런 영상들, 영상들이 실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능력인 것 같습니다